예식하셨을 때는 교통체증은 일단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. 일요일보다 토요일이 훨씬 심한 거요데 일요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가 없어요. 음. 11시 예식하시면 첫 타임이라서 네. 주차라든지 또 연회장 상태라든지 컨디션도 음. 제일 깨끗하고 예쁠 때 진행하시게 돼요. 진도 괜찮겠다. 근데 원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일찍 나서야 되겠네. 제가 말씀드린 게 11시랑 12시 반을 한번 좀 비교해서 보시면. 네네. 이 250석이라 만약에 두분 예식에서 지하 1층을 사용하시면 어. 을 다음 타임에 하또 다른 어. 층으로 안내가 되실 아. 거예요. 연회장 두 개를 번갈아 가면서 어. 운영할 거니까. 화장실도 이렇게 예쁘게 <웃음> <웃음> 사실, 실질적으로 많이 음. 이용하는 공간은 아니셔도, 그래도 음. 있으면 손좀 편하게 하긴 맞이하실 수 있으시니까, 이렇게 준비해드렸고. 지금 이게 기본 장식인가 요 아니면 아니, 이거 추가한 거예요? 추가하시고. 아, 그러면은 기본은 이거다 빠지고. <웃음> 아. 제가 보고 있는 거 없는 거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도록. 포토테이블 같은 이런 거 사진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이니셜이랑 테이블 응. 제공을 해주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장식하거나 여기에서 응. 추가 옵션으로 되면 응. 장식해 주거나 응. 오늘 5시까지 5시까지? 있어요. 5시. 그 계약하고 나서 당일날 받은 다이어리인데 어,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. 되게 웨딩플래너 계약할 때도 다이어리를 하나 받았는데 그 업체에서 제공해 준 것보다 여기서 제공해 준 다이어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되게 다양한 얘기들, 다양한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도 제가 결혼 준비하면서 어, 좀잘 활용을 해볼 생각입니다. 한복 고르는 그런 팁들도 있어요. 부동산 계약, 예물, 예단 뭐 빼먹을 수 있는 것들을 되게 상세하게 잘 정리해준 플래너여서 음, 진짜 잘쓸것 같아요. 없는 게 없죠? 다이어트 식단도 있어요. 체중 변화 여기는 실제로 월슬리 플랜 짤수 있는 것도 있고요, 위클리 플랜도 있고, 메모도 있고. 잘 쓸게요.